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린 백마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 네, 저희가 응. 매달마다 하는 코너, 응. 띠. 네. 오늘은 무슨 띠. 띠인가요? 띠. 오늘은 쥐띠. 쥐띠? 쥐띠 응. 고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쥐띠를 고른 이유는 어 그냥 일단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쥐가 1 2지진의 1번이더라고. 오. 응. 그래가지고 오 이게 야다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지. 쥐띠. 곧있면 새해니까, 음, 새해니까. 개미요년의 G 띠를 이제 보고 G 띠 입장에서 보는 좋은띠와 나쁜띠를 볼게요 뒷띠는 누구에게나 섞일 수 있는 장점도 있어 근데 약간 소수집단을 조금 좋아해 끼리끼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 대범하다기보다는 소극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또 그렇게 소극적이지 도 않아 또이 친한 사람끼리 또 활발한 걸또 많이 보여주고 자기 사람을 되게 소중하게 엮이고 자기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표현력에서 좀 약하고 잘 삐져요 쥐띠들이 좀 그래 그래서 약간 얌체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쥐띠들은 자기 아픈 거에 무지 예민해 자기 아프면 난리나 나 자기 몸을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이빨이 아파도 난리가고 코피가 나도 난리가 나는 사람이야 진짜로 생채기가 어, 나도 심하게 이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야 근데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쥐띠는 뭐야 결론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게 쥐띠다 그래서 이 쥐띠 여성을 만났을 때는 머리 하나만 살짝 잘 쓰다듬어줘도 아주 친분을 사기가 좋다 <웃음> 꼬시기 쉬운 여자지만 관리가 어렵다 꼬시기 쉬운 남자지만 어 뭔가 집착할 수 있다 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의 쥐띠는 그런 면에서 매우 사랑 스지만 어른의 쥐띠는 좀 골치가 아픈 면이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쥐띠에게 정말 좋은 띠 쥐띠 입장에서 보는 좋은 띠는 소띠 소 띠요? 쥐와 소의 관계에서는 결혼도 괜찮고 사업의 어떤 개념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다정한 편이야 이 남자가 고이 아니 남자 이 소띠의 어떤 고지스러운 면이 쥐띠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뭐 얼마를 벌던 어 서로 일을 좀 존중하고 얼마를 내가 썼던 뭐이이해력을 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결혼할 적으로도 네가 하는 것들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쥐띠에게 또 용띠. 쥐띠와 응. 용띠는. 금전의 합심이 좋다 아주 좋다 금전 돈 금전 목이 좋고 쓰기 좋다 금전의 합심이 좋고 추구하는 바가 비슷하다 그리고 이 어, 자신감을 서로를 좀 존중해 주는 게 있고 투닥거려도 좀 짧게 끝난다 그리고 금방 화해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친구도 좋은 배우, 배우자도 좋은 또 어떤 동료도 가능하지만. 약간 사업적인 면에서는 우유부단함을 좀버릴수 있기 때문에 동업자에 있었을 때는 한 명이 또 들어가 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겠지 음. 세 명의 동업자가 같이 들어가면 우직하니 소가 버텨 주겠지 뭐 이런 오.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좀 약하지만 누구 하나가 껴준다면 또 괜찮아진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낀다면 또 삐질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거지 이렇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자그 다음에 그다음 좋은 띠 뱀띠, 뱀띠.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느낌이. <웃음> 잡아먹을 것 같지? 네. <웃음> 근데, 뱀띠는, 어, 이 소유욕이 강한 이, 이 뱀띠거든? 이 서로가 뱀띠가 이제 소유욕이 서로가 강한데, 어, 이 둘은 사실상 소유욕을 그렇게 귀찮아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부리는 소유욕을 조금 좋게 생각해. 음. 그 집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족한 것을 각, 부족한 것은 각자 채우고, 또 좋은 것은 합치는 거야. 그치? 그니까, 어, 약간, 나는 이쪽 화장실 사용할게. 너는 이쪽 화장실 사용해. 우리 다 같이 만나서 같이 맛있게 밥 먹자. 그니까, 나쁜 건 조금 피하고 좋은 건좀 함께 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좀 실망할 일이 적다. 그래서 좋은 띠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띠가 이제 원숭이 띠. 띠가 맞네요 쥐띠가. 네 마리. 늘네 마리였어. 아, 진짜요? 네 응. 마리다. <웃음> 근데, 이 쥐와 원숭이 사이에서는 어이 원숭이의 통통 튀는 매력이 쥐의 입장에선 재밌어요. 그리고 자꾸 매력이가 자꾸 신경이 쓰여, 자꾸 네가 자꾸 보고 싶어, 너랑 연애하고 싶어, 너 자꾸 챙겨주고 싶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둘 사이에서는 원숭이의 사랑보다 쥐의 사랑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어 쥐가 원숭이를 좀 예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경우일 경우에 더 행복하겠죠. 반대는. 반대의 경우는 뭐 누나와 연아 버전이겠지. 이런 느낌이겠지. 이런 관계다라고 보, 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쥐에게 나쁜 띠가 있어요. 나쁜 띠? 음 최고의 나쁜 띠가 있어요. 최고예요 말띠. 어, 또 누구 생각하고 있지? <웃음> 이 쥐와 말 사이는 사실 화가 나. 나 화가 났거든? 근데, 씨, 진짜 화가 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욕이 막 상승을 해. 어? 근데, 이 둘은 있잖아. 멀리서 바랐을 땐 달라서 끌렸거든.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넌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넌왜네 생각만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가 그래. 그래서, 지와 말은 웬만하면, 어, 너는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멀리서 바라봤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접점이, 접점은 있지만, 이어가기가 힘들다. 지하 말은 그 어떤 것도 조금 친구로서도 조금 힘들다 자꾸 잴수 없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띠와 양띠 공감 형성이 어려워요 또왜 이렇게 예민해? 너왜 이렇게 과해? 너왜 이렇게 유난스러워? 라고 생각이 들면 노골적인 미움은 없다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싶진 않지만 미움이 가시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은근히 자꾸 미움과 돌아서면 믿고, 돌아서면 믿고, 또 돌아서면 또 안쓰러웠다가 또 보면 또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도 말싸움이 끊임없는 논쟁이기 때문에 결혼을 정말 반대하고 싶은 관계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닭띠. 아, 지와 닭띠는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말조심. 말조심. 좋은 말만 하면 돼요. 그냥 말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부부도, 부부는, 부부는 비추야. 말조심하면 24시간 어떻게 말을 조심해? 그치? 사업적으로는 괜찮아. 왜냐면 말조심하면 되니까. 예의만 갖추면 되거든. 근데 이 둘은 그냥 말만 조심하면 돼. 툭툭 외는말들이 서로한테 생채기를 줘야. 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범띠. 어, 너, 이 둘이 뭐라 했는지 알아? 너는 무매력이야. 너도. 넌 진짜 매력 없다. 너도. 이렇게 해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가 술이 이빨이 먹고 하룻밤에 관계는 가능해. 근데 눈뜬 빨리빨리 해야 돼. <웃음> 그래 둘이 사귀었다고 하면 잠시 잠깐 잠시 남아 몇달몇달 몇달 미만 이렇게 되는 거야 알면 알수록 매력이 없어요 너한테 매력을 못 느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우리가 이 쥐띠가 삼재기도 하고 또 소심한 구석도 있고 또뭐 사랑스러운 구석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미움을 받는 구석도 많은 쥐띠예요 대범하지 않는 쥐띠기도 하지만 똘똘한 쥐가 많거든 자 내년에는 쥐띠와 토끼가 만나 쥐띠와 개미 년에 쥐띠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쥐띠는 약간의 구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어. 구설이 뭐냐. 내가 어 원하는 것이 쥐띠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많으나 너무 행동이 앞설 수 있기 때문에 뒷말이 조금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어말 속에 꼬리가 꼬리를 물어서 구설이 오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금만 신중한다고 하면 뭐든지 어잘 풀려가리라 믿어요. 그런데 너무 이 말, 말에 너무 이 예민하지도 말고 또 내가 먼저 묻, 그 어떤 구설을 이끌어 가지 말아라 그리고 문서를 조금 꼼꼼하게 확인을 해라 실수가 자꾸 빈번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것만 조심하면 대인관계도 금전관계도 좋다 g 응. 쥐 화이팅 응. 나머지는 나머지 응. 나머지는 뭐 두루두루 응. 쏘쏘 돼지 개 토끼 쏘쏘 쏘쏘. 응. 너무 많대, 시비주신 다 하면. <웃음> 있잖아, 내가 개인 채널이 아니잖아. <웃음> 알겠죠? 응.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